음? 포켓몬이 잔뜩 나오는 전설의 럭키블럭 사가세요 어? 이건 뭐예요? 어, 저랑 아이들이 포켓몬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을 뽑아서 아이들과 대결해보세요 전설의 포켓몬? 어, 좋아요 이거 잔뜩 주세요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오. 감사합니다 고객님 뿅 뮬을 쓸까 뮤치를 쓸까 아니 당연히 뮤치가 더 강하다고 덩치만 봐도 딱 봐도 몰라 응, 아니야 귀여운 게 짱이야 아니 너처럼 귀여우면 다냐? 오빠 못생겼으면서 장난 아니? <웃음> 반말하지마 귀여우면 다냐? 귀여우면 다냐? 그냥 아무 깔아 어? 어? 꼬마서 싸우면 되는 줄 아냐? 얘들아! 얘들아 무슨 일로 싸워? 에이 당연히 뮤치가 더 센데 이포할 모씨 뮤가 더 세다고 우기잖아요! <웃음> 원래 인생은 귀여우면 다 되는 세상이긴 하지 엄마 봐 엄청 엄마가 귀여워서 아빠가 나한테 푹 빠져 있었네. 엄마는 뭐야? 엄마는 안 귀여워! 엄마는 전설의 포켓몬 중 우주나 닮았어요! <웃음> 아와와와 싸우지 말고! 아 그러면은 음... 이걸로 포켓몬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맞다고 하자 어때? 어때? 응? 음? 어때? 음, 뭔데요? 뭔데요? 이게 바로 음, 이 안에서 전설의 포켓몬만 나오는데 이걸로 배틀하는 거지 오, 오 좋았어요 그러면은 남자팀 여자팀으로 하죠 그렇구만 음. 좋아좋아 귀여운 여자팀이 똘뜨몬 찼구만 <웃음> 예. 깨르릇, 깨르릇. <웃음> 예. 내가 이기면 귀여운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인정해라 못발도 못생이고 인정해라 미아야 이거 못하냐 타야 미아야 엄마는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그래, 엄마는 닮았다니까! 어쨌든, 빨리, 포켓몬 배틀 하자! 하자! <웃음> 포켓몬 대결 장소에 도착했군. 자, 이제 전설의 포켓몬으로, 우리, 싸워보는 거야. 전설의 포켓몬? 응. 마? 가자, 리아야. 가자. 귀여운 게 당연하다. 가자, 뭐, 요리야. 오십시오. 쟤네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우린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건데 말이지 맞아야 <웃음> 자 리아야 이 상자 안에서 이 럭키블러 이걸 이용해서 전설의 포켓몬을 뽑는 거야 조일 알겠니? 조일 자나 먼저 한다 헛. 네. 오! 오! 신용! 신용은 전설의 포켓몬이 아닌데 근데 귀엽잖아요 그렇게 귀여운 게 다가 아니라고! 어리 <웃음> 자 이번에 리아가 해봐. 이번엔 최차례에요음 한번 해보렴. 이번이... 어이! 어이! 누가 봐도 엄청 좋아. 레시나무야 이거 완전 전설의 포켓몬 같은데? 자 이거 와, 이거, 이거 잡아야겠다.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레시나무 엄청 강해 보이는 걸. 오 어,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강해 보여요. 좋았어 이번엔 내네 차례다. 과연 전설의 포켓몬. 오, 레지드래고 뭔가 세 보이는데요. 엄청 강해 보이는데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길지도. 자, 이번엔 동시. 이번엔 동시에 해 보자.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어? 어! 우와! 저 이거 뭐예요? 우와, 이거 뭐야? 엄청 무섭게 생겼어. 이제 레벨 50 오네? 그럼 잡아야겠다. 오, 야, 이거 엄청 좋아 보인다. 좋고 자 이제 럭키블럭으로 또한 마리 뽑아본다 아구놈 이거는 환상의 포켓몬 같은데 잡아볼까? 좋아보여 아, 아. 니드, 니드킨 우와, 아빠 1세대. 1세대 포켓몬이잖아 아빠 닮았다 근데 대짱이도 저들의 포켓몬은 아니지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좋은 거 뽑아야 되니까 이게 어? 너무 어? 이거 어? 이거 전설의 포켓몬이다. 멜 메탈. 좋아 보이는데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어. 오케이. 자, 간다. 좋아 야! 야! 이거, 이거 좋아보 거다. 누가 봐도 이거 좋아 보인다. 도깨비다토네로스 내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포켓몬이 뭐더라? 내일 내가... 좋은 포켓몬은 아르세우스란다. 아르세우스랑, 뭐, 무한다이노, 이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 고드렉스, 레벨 80. 야, 이거 환상의 포켓몬인가 보다. 오, 어, 오, 어, 레쿠자, 어? 레쿠자가 나왔어요. 거 레쿠자. 레쿠자. 잡아! 난내 거야! 오, 음, 야, 레쿠자가 나온다고? 자, 일단은, 레쿠. 다 넣어놓고,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우리 이제 포켓몬도 다 잡았겠다. 전투에 참가할 여섯 마리의 포켓몬을 정해볼까? 좋아요. 이제? 좋았어. 자, 이제 여러분들 이 포켓몬 중에서 여섯 마리만 싸울 수 있는데요. 어, 어떤 포켓몬을 꺼낸 게 좋을지. 우리 얘기해보면서 선정해보자. 자 럭키 블럭에서 이제 총 여섯 마리의 전설의 포켓몬을 준비했겠지. <웃음> 자 그러면은 리아야, 음. 우리가 준비한 전설의 포켓몬을 여자 팀에게 보여주자. 음. 자 그럼 첫 번째 태그는 요루르디킴리야 <웃음> 나가라 다크라이. 오, 오, 저건 환상의 포켓몬 다크라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가라. 거대 꽃뿌리 우와 그냥 내 꽃뿌리? 그냥, <웃음> 그냥 쎄네구나자 <웃음> Y키를 눌러서 관전할 수 있습니다 카라타크라이 악몽 어? 악몽 실패했어 미아야 이게 <웃음> 무슨일이야 <웃음> 어 역시 요르루 거대 꽃뿌리 왜이렇게 쎄이기 <웃음> 최고야 전혀 귀엽진 않지만 최고구나 거대 어? 꽃뿌리는 안귀여운데 나그라는데 그래, 그러지마 우와 내끌어지마 네, 역시 멋있는 게 짱이야. 메테오빔. 어? 거대 어, 코뿌리는 먹다 남은 음식으로 체력을 회복했다는데? 메테오빔. 오, 메테오빔. 프랑스. <목소리도> 아, 이것도 뭐야? 가위, 가이 메테오빔. <목소리도> 벌크업. 벌크업은 뭐야? 벌크업을.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갔다 벌크업으로. 엄청나구나. 크업 아, 저... 저걸 음, 또 한다니 대단하구나. 매오빔 어? 음식로 언제까지 먹는 거야? 메테오빔은빛나 <웃음> 건가? 사이코왜 이렇게 나가라 큐레 뭐? 야큐레몬은 뭐야? <웃음> 얼 어, 아, 이언헤드 <웃음> 야 뭐야 <웃음> 뭐 뭐야 뭐야 전설에 나가라 썬더 아니 리아 포켓몬은 멋있기만 해 번개 번개 가자 썬더 제1 세대 전설의 포켓몬이잖아 맞아, 보여줘 썬더 땅. 썬더 보여줘 아이언헤드 야핀 나갔다 핀 나갔다 나또 이게 어. 또 기회가 왔어 야야 <웃음> <웃음> 야, 무슨 박쥐기한 방에 다음 한... 나가라 룰라 <웃음> <웃음> <웃음> 사이... 아이 멋지기만 아이, 야! <웃음> <웃음> 아이 <웃음> 박쥐 박지, 박지, 박지기 한 방에 무슨 다나가버려져 기다렸지 <웃음> 나와라 레쿠자! 진짜 돌머리다 우라오스 레쿠자! 아이언맨! <웃음> 이거 <웃음> 야, 뭐야? 야, 내가 운이 너무 좋아서 전설의 포켓몬만 진짜 나왔거든요? 나도거든. 자 간다. 나와라 바퀴벌레. <웃음> 오. 페레코트라고 어? 해서 아, 아주, 아주 예쁜 바퀴벌레를 뽑았다고. 그란도? <웃음> <그란돈?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나왔어. 알지, 알지. 자, 간다. 그란도는. 하. 뭐, 그란도는 제... 땅불 타입이지. 집 밟아줘야겠구만. 집 밟기! 난 지진? 지진? 지진은. 어? 어? 어? 어? 아!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그란돈을 이길만한 포켓몬은 역시 비행타입이지 파이어 나와라 가서 바로 불세 에어슬래시로 가자 에어슬래시 그러면은 난 뭘해야되지 가라 영린 크크크크크크 귀여운거 별로네 나와라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라 그렇다면, 난, 바로, 불사르기! 그러면, 나는, 아게파동 어, <웃음> 어떡해, 나 이길 수가 없어! 역시, 역시, 불닭볶음면이 짱 맛있지. 리얼, 리얼. 오! 디아루가? 이거는, 바로, 불쎄? 아. 어떻게는! 역시, 디아루가야.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걸로 간다! 우와 키라티나구나! 바로 드래곤 구루! 이건 못 버틸걸? 비즈? 어허? 오우! 나와라 악식킹! 악식! 악시... 먹성 먹흥이여! 아주... 나올 때부터 체력이 없니? 체력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용의 숨결 한 방을 먹이고 싶은데? 마 임팩트! 아! 아 어, 땡! 오우! 어, 나와라 불리자 포스 드래곤 크루 냉동빔 안되겠다 오오 이게 냉동빔? 좋아 좋아 안되겠네 이건 안 꺼내려는데 자..나와라 자시안? 오. <웃음> <웃음> 오. 우와 최근에 나온 녀석이구나 아주 멋있고 성리라지 거수참이다 아 뭐야 저거 내크러즈마또 네, 나왔어? 거수참? 뭘 써야 되나? 아, <웃음> 포켓몬들 대빵 크다. 탄현의 박치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성스러운 칼 from Carl. s o n 이 s from Carl. 힘 o n g s from Carl. Songs from Carl. Songs from c a r 이 Songs from Carl. 남자팀의 승리라고 다음부터 절대로 포켓몬 배틀로 까불지마 알겠어? 그럼 그래, 까불지마 난 까불 적 없는데? 까불 지 마. 데 그럼 까불지 말고 귀여운 척 하지마 귀여운 척 한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튀어나온 건 이거 뭐 달라진 게 없잖아 이겨봤자 나막 사람들이 막 귀여운 척 하는 거라니까는 요래는 나오 힘들어 아 못들어 죽였어요 아빠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웃음> 자 어쨌든 오늘 전설의 포켓몬으로 배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에이. 안녕! 고!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하아... 안녕!